언니가 멋지게 무대에서 음, 말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소감을 말하고 싶은 멤버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한 명씩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네. 다이브 아. 우리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음. 상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 모두 다이브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음. 네. 어. <웃음> 네, 저희가 이렇게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1위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셨네요 다이브 항상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이브 뮤직뱅크 막 번까지 이렇게 일이 전달해줄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우리가 오늘 엔딩 때는 특별하게 큐피드로 변신을 해봤는데 어, 한 명이 좀 반대로 큐피드를 <웃음> 나입했습니 네, 잠이, 잠이 했어요 말고. <웃음> <근데 웃음> 다이브 저희가 오늘 또 1위를 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진짜 TMI인데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의상이 있날에 큐피드 이렇게 날개도 달고 앵콜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건 다 다이브를 위한 트로피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아직 남은 활동도 있으니까 아이브 저번주에 이서 이번 이번주도 뮤직뱅크에서 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아이브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<웃음> <웃음> 많은 사랑 과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예, 예 감사합니다 아이브진 네. 아, 아, 아. 오늘도 원영이가 진짜? 직접 트로피를 보내줘서 그러니까요 맞아 아, 너무 진짜. 뿌듯했어요 오늘 근데 뭔가 초안을 이렇게 다닐 것 같아 어떤 초안? 어, 맞아요 오늘 맞아. 제 네, 컨셉이 새싹이거든요 아 진짜? 맞아요. 제가 잔디예요 잔디가 아니야 잔디가 잔디가 맞아요 아 저도 아, 아, 게 이번 러브다이버 활동에서 진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이 우리 내일 무대도 예쁘게 봐주시고 맞아요. 맞아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은 좀 온종... 기대해주세요 맞아 기대해주세요 옷이 또 마음에 들거든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예뻐요 Okay. <laughs>